김병견 님. 저김병이 대통령이 거짓말을 님 김병견 님. 거짓말을 하게 만든 장이나 장관이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우리 건사이신 우리 김병주 위원님 계르시고 합니다. 네, 장관님, 아까 그무인기 사항 보고를 최초 12시 12분에 보고 받았다 했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시간은 그보다 더 앞섭니까? 언제 보고 받았죠? 어, 저 11시 50 분 정도 50분. 그럼 무인기가 10시 25분인데 1시간이 지나서 장관님 보고 받으셨네요. 예, 그 초기에는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언제 보고했죠? 제가 보고 드린 것이 12시 12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대 왔던 것이 10시 25분에서 이것이 저는 서울 수도권을 해집고 간 무정긴 그 무인기인데 1시간 후에 장관이 받고 대통령은 1시간 40분이 돼서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TOD나 레이더 잡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넘어 분석하는, 온 시간이 데는, 몇 예,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MDL을 넘어온 시간이 몇 시에요? 무인기가? MDL을 넘어온 시간도또그 시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MDL을 넘어왔으면 우리 영공이 침해받았는데 어떻게 장관이 1시간 후에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1시간 4 0분 분 이후에 복을 받았어요. 한 시간 의원, 40분이 지난 이미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니는데 허원님잘 아시지만 아니 잘 아는 게 아니라 엔길 상공에 침입하면 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그 그게 그렇더라도. 북한에서 온 것인지 그 지역은 민간 비행체도 많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온 것인지 좋아요. 실체가 무엇인지 초기 판단을 하고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에요. 겁니다. 초기 판단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완벽한 작전 실패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그 추락도 못 시켰고 서울 지역까지 연공이 그 구멍이 났고 또 대응 과정에서 KA1 우리 비행기가 추락되는 등그 부적절하고 투입된 자산도 무인기 잡다고 전투기, 헬기, 무인기 그것도 그냥 그 뭐냐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 탄을 장착해서 작전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민간에 피해한다고 사격도 못하는 걸 투입한 거죠. 그래서 작전에 투입한 자산들이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코브라만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그걸 그래서 100발 정도 사격 가능한데. 예, 말씀하신 지적도 어떻게 오연, 이렇게 작전을 네. 못하는 제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소형 무형에 대해서 최적화된 무기체가 사실 거의 초보 수준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은. 그래서, 그래서 그건 이따 전투기를, 답변하세요. 예, 이따 조합적으로 답변하시간을두 번째 통합 방위체계가 지난번에 강릉에서 현부투사하고 났을 때도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대자부를 보듯이 똑같이 그런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요. 군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 위기관리 면에서 빵점이에요 NSC를 열어야죠. 특히 우리가 대응한다고 북한에 우리 무인기를 넣었으면 은 최소한 2, 3일은 관찰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무슨 대응을 하면 이삼일 동안은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찰해야 되는데 국군 통수권자란 분은 저녁에 만찬을 즐기고 있는 거죠. 저녁에 n s c 열어야 됐던 거죠. 실시간에는 못열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요. 그럼 저녁에 열어서 보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항을 이렇게 안일하게 보는 거예요. 학전을 각오한다. 이번 국제 도발 위기관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군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 억제고 위기관리의 첫 번째 임무는 조계 종결하고 안정입니다. 학전을 방지하는 게첫 번째예요. 근데도 학전을 각오한다. 군에서는 학전을 각오하고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정신적인 태세에 맞는데 이 정신적인 태세에 쓰는 용어를 일국의 대통령이 있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투자자들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기관리가 네. 종합답변하세요. 네. 위기관리가 빵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문재인 정부에 핑계를 대고 있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엄청나게 대무인기 체계를 발전시켰어요. SSR 레이더 이스라엘로부터 19년도에 몇대 들어왔습니까? 7대가 속임으로 왔습니다 무슨 7대입니까? 네. 11대지. 네. 그 다음 우리가 그 우리가 자체로 개발한 국지 방공 레이더 지금 맥 몇 대가 지금 전력화됐습니까 최근에 7대 전력화됐습니다 1군단하고 그것도 수도, 수도군단 그런 네. 지역에 전력화 우선 됐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5년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탐지 못했던 걸 이번 탐지한 겁니다 왜 중간에 그런 과정을 쏙 빼놓고 얘기하세요 특히 국군통수권자가 대공훈련 이런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 전혀 안했다전혀라는 쓰는 거에 너무나 놀라워요 방공부대들 그나가시죠그나가세요그나세그다그 분도 나그니저나공부대가 모두 있어요. 공부대는 저 제가 답변 답변을 하는데 군단과군단과사는뭐 했습니까? 한발못고 대공에서 폭는작는 그런 단이 있는데도 왜한발못 거예요? 저저저 김병현님 의원님 저 의원님, 에서, 정의해 의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대로 보고 예. 판단려하 말고 국회의원 예. 아니 자자 자. 저김병 김병준 김병준 시간 드리겠습니다. 쉽게, 예. 자 예. 김병준 께서